무엇 이냐？중국 여자 또애들도 있는 사드 3위 음. 유 명한 사람 많아 누가 유 명한 데. 자, 포드한테 빨간, 아, 파는강 해주고 안금베이크한 번. 그리고 거리 좁혀줍니다. 좁혀지진 않겠지만. 이걸로 이런 미세한 차이가, 음, 결과를 바꾸는 거야. 자, 넘어가는 척 해주고 반대로 쭉쭉. 포드는 공이 많죠. 한번 써? 아. 빠른, 그냥. <웃음> 운동자, 운동자 이거 보면은, 어? 약간 말렸을 때 어떻게 하면은, 어? 최소 무승부라도 할수 있는지를, 예?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보고 운동자 말릴 때, 어? 좀 이거 보고 배우셔. 운동자 S가 알려드습니다 꿀팁 일단 한대 응. 여기서 앙금 베이크 한번 넣고 아, 안오네한젓 부수고 앙금 베이크 부수고 앙금 베이크 한번더 낙혔죠 한대 응. 근데 이거 때린 거 자체가 좀, 어 때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하네요 블래시로 마무리. 바운드 는쪽 하고 연기 한번툭 해주고 플래시 예, 는거죠 예측이 약간 못하라고자 좋아요 일단 손절을 하죠 아마 잠시 구출하려고 한번리셋시켜주고또 꽁구출 당해 아이고 아 꽁구출이 대가야? 아존데 웃기네 저거 옆에 끊고 포즈부터 날려 그리고 골상에 오죠. 근데 주변에 의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깡으로 가야. 의자, 의자가 없어 미친. 의자 없어가지고? 한 피하고 두번 피하고. <웃음> 골타기레전드 그냥 골상 인생 경기야. <웃음> 아 그러고 보니까 그냥 딱히 무게 없네. 지금. 2단계 골상에다. 아 <웃음> 야, 어쨌든 뭐예 정말 웃기는거에요 다부수고 화나니까 다 부숴줍니다 갓대를부셔 그냥 자, 이 도끼 어디가 제일 많이 뚫렸는지 봐주고 아드가 손이 아니니까 연결시켜주고요 아래표이 제일 많이 들어갔죠 짝집으로 갑니다 짝집이 가장 많이 돌아갔기... 아... 두 번째로 돌아갔기 때문에 잡부심 돌리겠죠? 집중은 웬만하면 은어딱 맞춰가지고 딱 깔끔하게 형타 때려주면은 좋아요 그리고 넘어갈 때또 바로 써주면은 계속 못해요 음. 이런식으로 퉁소 퉁소 기다렸다가 또 넘어주고요 퉁소한번더 앙또 넘으면 또 넘어 어 언제까지 반복할거야 자 하나 둘 던져주고 한는데 깔끔하게 여기 지갑이 아니라도 음, 빨리 잡아야하는데 빨간극 한번 해주고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아 근데 피하네 마무리를 마무리를 시켜주.. 마무리를 아하 아 마무리를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아드각 나오고요 네. 자연결시키시고 주구래. 그래. 자빨간색해서 골당이 잡을 준비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필평으로 마무리 해주고요. 자뜨따고 있으면은 좀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승부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또 이제 꿀팁. 중간대기가 한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대기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거를 노려가지고 잡는 거야. 애들 욕심 존나게 부릴 때. 자봐요 여기서 개공이 오는 거 보였거든? 그래가지고 아기공이가안 보였나? 음. 여기서 한 바퀴 쓱 돌아주고 어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돌아가 근데 여기서 어딱가려고 했는데 개공이가 오는 거 보이는 거야 저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이런면 보이지? 와 이거 이거 안 보이면은 이거는 병원 가야 이거는 진짜로 아이 이거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 보인다니까요. 실제로 잘 보임, 이거. 자. 알 때,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는 거 보이잖아. 어, 결국에 딱 가는 거 보이죠? 그래가지고, 딱 일부러 흘려줘. 그래서 일부러, 안그 가려가지고, 가려가지고, 다른 척 해주고, 난 몰래 그냥 쳐다봐, 그냥. 어, 이거 지나가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고, 가는 거 그냥, 슥 쳐다봐주기. 하하하. <웃음> 난 저, 지겨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가. 이 새끼, 이제, 이제, 니가 구출이구나. 딱데이냥 그냥 하면서 그냥. 근데 여기, 여기서 갑자기 바텐더가, 어. 딱그거 먹어줘가지고, 존대 당황한 어, 잠깐만. 이러면 구출 되잖아. 하면서, 약간 존대 당황 중. 생존자들도 막 바보가 아니죠. 예. 네. 그 공포 노려봤는데, 공포 안 맞아. 그래가지고, 개공이한테 아, 골상이한테 파란극 던지고 골상 잡으려고 했는데 골상이 따가지고 그냥 도망갔어. 근데 개공이가 파란극을모아줘가지고어 약간 개꿀이. 난 골상이 승소 쓸라 했는데 무스무음 그래 서 개공이도 같이 죽어버 하하 <웃음> 아 더맨 더머야 지우랄. <웃음> 파란극 먹어줘가지고 약간 좀 개꿀 빨았죠. 그래서 숨어, 누워있는 개공이 찾아야 하는데 일단 개공은 여기 없는 거 확인해주고. 준에게 아, 수색해 줍니다 음. 어딘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웃음> 개공인 앞에 있죠 어딨어? 어딨어? 하다가 음. 어딨어? 하다가 아 개공인 보고 음. 아 마무리가 됩니다 음. 음. 아 꿍이야 <웃음> 어... 그치? <웃음> 근데 이거 솔직히 개공인과 파란거안 먹었잖아 그러면은 이거 그냥 무승물 했어요 근데 파란이 먹어줘가지고 여기서 개공이가, 이거, 그니까, 안 먹고 왼쪽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부야 근데 개공이가 굳이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동선 빨리 가겠다고? 굳이 오른쪽으로 가서 파란색을 먹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게, 어, 그냥 빨간색을 바꿨어도 됐어. 그, 골상이가. 문 열려가지고 했는데, 어. 그니까, 개공이가 이걸 됐으니까, 골상이가 빨간색으로 바꿔가지고, 해도 됐었는데, 왜안 했지? 이건 웃기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골상이가 퉁초 써가지고 그냥 나가면 된건데 갑자기 빠가지고 죽어지길래 생존자 실수 도대체 몇개 한거야 도대체 세번이나 했는데 세번이나 아니 적어도 우승부할수 있는 방법이 최소 적어도 두가지 이상이었다 두가지 이상 이길 수도 있었어 잘하면은 음. 골상이가 잘하면은 승리까지 볼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냥 바로 그냥 게임 졌어 이게 순위권 생존자들도 실수를 이렇게 합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야무지게 이기면 될것 같습니다 10등 하는 생존자들인데 걔 역전하면 얼마나 좋아 둔자배나가는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요 <웃음> 아 그럴 수도 있고 마무리가 됩니다 GG